분명 서로 호감을 갖고 있지만 매우 바빠서 연락을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단지 외부 상황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럴 때도 연락 주기가 빨랐으면 좋겠지만 정신없이 바쁘다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ISTJ와 느릿느릿하게 톡 하는 것보다 안부전화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잠깐씩 통화함으로써 서로의 컨디션 및 근황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중요시하는 ISTJ 또한 안부전화의 목적을 인지한다면 처음엔 어색해도 조금씩 적응할 것입니다. 전화를 할때 길게 통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고 시간이 빠듯하면 1분 여유가좀 있으면 5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IST가 자연스럽게 받아 주도록 해 주세요. ISTJ <목소리> i s t j s e c r e t